입니다. 어... 오늘 여긴 어디냐면요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에서 강의를 하기 전에 계속 찍으면서 샀어야 했는데 너무 춥고 그리고 제 손에 뭐가 있냐면 캐리어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 저는 부산에서 2박 3일을 보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. 부산에서 숙소를 잡았어요. 해운대인 호텔을 잡았고. 근데 부산은 영하 한 2도 정도 되는데, 어 서울은 거의 한 영하 10도? 그래서 진짜 아무튼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됩니다. 3일 수업이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하려고요. 오늘은 이제 숙소 바로 가서 짐 풀고 푹쉬어야 되겠어요. 아무튼 빨리 숙소로 가고 싶습니다. 아 둘째날입니다 하루가 너무 빠르네요 저는 바로 또 강의를 가는데 오늘 강의를 끝나고 주미가 또 온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주미랑 또 저녁 맛있는 거 먹고 이제 또 내일 수업까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빨리 수업 가야 되겠습니다 고고! 아, 경성대학교입니다. 부산 경성대요. 부산 경성대. 오늘 이틀 차 강의인데, 아, 어, 내일까지 해야 되니까, 이제, 어, 강의안을 좀잘 짜야 되겠죠? 그래서 컨디션 조절도 잘 해야 되고, 오늘도 어김없이 인포그래픽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, 참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인포그래픽 강의가. 인포그래픽 강의를 잘 한번 또해 봐야 되겠습니다. 빨리 갈게요. 고 고. 좋습 흑백이 되어버렸어요. 보통 흑백으로 나와요. 왜 이러지? 음. 그래서 급하게 강의 중에 컴퓨터를 바꿨습니다. 아, 스트레스받아. 이틀차인데 오늘 아... 하다가 여러가지 좀 문제가 좀 많았어요 시작하자마자 제가 강의... 원래 파일을 좀 주거든요 실습용 강의 파일을 주는데 제가 그 링크를 이렇게 연동을 해 놔서 공유를 했는데 그게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짝 좀 딜레이가 됐었는데 갑자기 첫째 시간 딱 끝났는데 갑자기 노트북이 색깔이 안 나오는 거예요 회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프로젝터에도 그대로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. 그 색상이 안 보이니까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컴퓨터로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안 보이면 아참아 아 표현하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. 진짜 의존도를 좀 줄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의존도를 줄일 수 없는 강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또 갑자기 하다가 쉬는 시간에 중간에 또 컴퓨터를 제 노트북이 아니라 원래 강의장에 있는 노트, 그 컴퓨터로 연결해가지고 했는데, 다행히도 그 컴퓨터가 파워포인트 버전이 조금 높았어요. 2013버전. 그래서 그나마, 어, 다행히도 잘할 수 있었는데, 와, 이게 중간중간에 그렇게 강의할 때 이렇게 꼬여버리면 참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또 사람들한테 또티낼 수도 없고 예. 왜냐면 은 청중들은 강사가 뭘 하든 말든 그, 그런 거 신경 안 쓰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당연한 걸왜 그리고 갑자기 실수를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티안 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티가 조금씩 나더라고 아쉽게 아무튼 오늘 강의도 끝났네요 내일까지만 하면 끝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끝나자마자 이제 제 쭈미가 온답니다 쭈는제 아내고요 아내가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다고 하는데 그 와이프와 함께 이제 초밥집을 갈겁니다 그 초밥집은 제가 친한 동생이 운영하는 집이에요 가서 초밥을 먹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내일 강의를 하도록 할겁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끝!